호이안에서 예약한 하루에 3만원 조금 넘는 호텔 예요. 여기 호텔 이름이 테라스 빌라. 테라스, 왜 우리 테라스라고 하잖아요. 테라스. 빌라 빌라라고 하잖아요. 거긴데. 여기가 지은 지 정말 얼마 안된데 같아요. 너무 새 거예요.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너무 예쁜 이 논의 풍경, 네. 라이스 빌드의 풍경이 보이죠. 그래서 이, 호텔은 뭐이 호텔 은이 호텔이 3층 밖에 없어요. 엘리베이터는 없어요. 2층이나 3층에 이렇게 그 발코니에 앉아서 보면은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이쁘죠 그죠 네 호이안의 매력 중에 하나죠 쌀밭 그리고 여기 호텔이 어떻게 생겼냐면 저기 아래 보면은 네, 무료로 자전거 빌려주는 것도 보이고요 여기 앞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. 진짜 예쁘죠? 조그만데 그 전에 네, 테라스빌라 방에도 있고 그리고 이 옆쪽으로 가면은 수영장도 있어요 수영장이 어디냐 바로 여기 <웃음> 되게 조그만 근데 아무도 없어요 난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한몇 메다? 한, 한, 몇한 10, 10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아무도 없어. 호텔은 좀 약간 나름 유럽, 유럽풍으로 지으려고 노력을 한것 같아요. 조식 먹으려고 이제 꾸여하고 저하고 이제 내려 앉아있죠. 아, 여기 너무 조용하고 평화롭고 좋아요. 그주시면 저렇게 그 종이를 주면은 거기서 알아서 뷔페식이 아니라 그냥 시켜 먹는 건데 이렇게 햄두 종류에다 계란후라이 두개 야채 조금 그 다음에 이렇게 빵 이렇게 요 그리고 아침부터 콜라를 먹고 있어요 <웃음> 그리고 네제 거는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빌라 이름이 여기 호텔 이름이 테라스 빌라예요 그래서 테라스 빌라 스페셜을 한번 시켜봤어요. 지금 꾸요 조식은 하도 많이 먹어서. 테라스 빌라 조식은 뭐 계란 위에 살짝 치즈 얇게 4개 올라가 있고, 그 안쪽에서 빨간 건 뭐지? 야채하고 햄인가요? 빵은 이제 토스기에 구워져 나온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과일을 시킬 수도 있고,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과일 주스를 시킬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커피도 이렇게 나와요. 나왔어요. 오케이. 이, 이분이 만들어주셨는데, 싱커먼, 껌커치라고 <웃음> 하잖아요 네. 껌이 이 o 이이라라뜻이이그다음음에치치는프라블 c o 라는뜻이에 e 그래 m 낫프 o 블 e 노 o 라블 c 이라 e 뜻 o m 겠죠 o m e o m e m e o m e come. Come, come. 먹도록 e come. Come, come. o m e come. e m <웃음> 와 지금 호이안에서 제가 묵고 있는 숙소 바로 앞에 풍경이에요. 아 호이안은 이런 네 논도 이뻐요. 날씨도 오늘 너무 정말 좋고요. 그리고 호이안에서 제가 묵고 있는 호텔, 호텔은 그외 관광지랑은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. 차 타고 한 한 10분 정도 오면 되는데, 내조기거든요 네, 너무 그냥 깨끗하고, 네, 좀 부잣집에서 홈스테이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. 지은지 얼마 안 됐나 봐요. 예쁘죠? 자, 이거 호얀에서 제가 예약한 호텔입니다. 하루에 3만 원 조금 넘어요. 그니까저 침대 두개 해서 잡았고, 그다음에 여기 호텔 이름이 테라스 빌라라는 데, 정말 깨끗해요. 그죠 네. 지금 요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조식 먹는 자리고요. 네. 네, 조그마죠. 네, 정말 가정집에 부잣집 가정집에 놀러 온 듯한 느낌이고. 네, 여기가 수영장이에요. 네, 아담하고 조그마죠. 네, 그래도 그래도 여기서 네 저희가 전세 내고 놀고 있어요. 네, 꾸여는 신나고 여기서 하루 종일 수영했고요. 그리고 진짜 깨끗하고 그냥 좋기는 한데 어 여기가 이제 보면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3층짜리 건물이라 내가 네 뭐짐 같은 거는 아저씨가 다들어다고 올려주시니까 네 이렇게 되고 아 저희 밖에 없네요 너무 좋네요 여기 와 호이안의 논풍경 아 너무 아름답다 아 꾸여오고 있어요 아, 여기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? 아, 아 호이안은 진짜 이 논도 와서 꼭 봐야 될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아름답다 아. 아. 뭐 물론 우리나라에도 뭐 시골 가면 이런 풍경이 있지만 어, 왠지 여기서 보는 이것도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와 진짜 아름다워요 오. 저는 지금 자전거를 타고 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랄랄랄라! 와 여기 진짜 아름다워요. 와. 와 제가 머무르는 그 호텔이 테라스 빌라라는 데인데 그 테라스 빌라라는 데 등지고 오른쪽으로 한 직진해서 200m만 자전거 타고 오니까. 이런데가 나와요 와 진짜 너무 아름다워 진짜 그죠? 너무 아름답죠? 네. <웃음> 지금 꾸요가 제 목소리 지금 따라하는거야 와 너무 신난다 와 저는 여행할때 제일 기분좋은게 배탈 때인데 와이 논을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것도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완전 여행하는 기분 옆에 지금 꾸요도 같이 하고 있어요. 꾸요 안녕. 안녕하세요. <웃음> 꾸요 안녕하세요. 그랬어요 방금 와, 진짜 아름답죠? 꽃. y 아 u know, variations. <very> <웃음> 자, 지금 꾸요 하는 거. 와, 무슨 C F 한 장면 같죠. 와, 멋있다. 야 이거 진짜 기분 너무 좋은데요 와아 <웃음> 나중에 시골 같은데 가면은 어, 그런 데서 이렇게 자전거 타고 한 바퀴 쫙 돌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쪽이 이제 그 호이안 그, 그 어디야 그 관광객들 많이 몰리는데 네 그리고 여기 노는 뭐왜 그런지 모르는데 물고기가 진짜 많아요 그 소라 같은 거 하고 그리고 아 와, 이런 것도 보네 여기 농촌에서 이제 쌀, 아, 저거. 추수해가지고, 여기, 여기서 이렇게 나오나 봐요. 와, 신기하다. 저거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요? 모터 바이크! 와. 와, 이렇게 나오는구나.